우리 당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미인 같이 활동을 하시는 분, 챌린지 같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요, 그 주장을 어떤 주장이라도 표현의 자유를 지켜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. 예. 뿐만 아니라 지금 잘 알고 계시잖아요,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갑자기 삭제가 됐잖아요, 그런 주장이. 예, 그래서 예. 뿐만 아니라 뭐한 함... 그 교수님 이름 얘기를 해도 되죠. 함익병 그 교수님이 백신, 방역 패스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했더니 그것도 삭제가 되고 이런 게 있어서 항의를 하니까 다시 이제 복구를 시키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. 근데 어, 지금 이제 구글에서 투명성 발표를 했는데요. 그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다섯 배에서 뭐열배 이렇게까지 정부에서 구글에다 삭제를 해달라고 하는 영상이 많다고 합니다. 근데 구글에서 거기에서 한 반도 안 들어주는데 그 거절하는 이유 중에 기, 기존에 삭제된 걸또 삭제해달라고 했다. 뭐 이렇게 해서도 거절을 한다고 하는데요. 정부가 그 개개인의 영상을 그렇게 삭제해달라고 그게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두 가지 영상은 제가 언급한 영상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.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삭제되고 이런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.